안녕, 요 덕용이야.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엔잡 얘기 해보려고 그래. 너희 보고 질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고민들 하고 있더라고. 형이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거든. 그러니까 지금 40대들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엔잡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엔잡이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. 엔잡. 엔잡이라고 하니까 뭐좀 대단한 것같아 부업이야 부업. 근데 예전에는 부업을 한 개씩 했어. 사실은 여러 개할 여유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부업을 여러 개 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. 그냥, 보편적으로 선택한 부업들은, 회사 끝나고 퇴근해서, 뭐, 카페에서 일을 한다던가, 뭐, 호프에서 일을 한다던가, 아니면 뭐, 대리운전을 한다던가. 뭔가 이렇게 몸을 써야 되는 한 가지 일들. 그리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. 지금은 뭐, 쿠팡이츠를 한다던가, 뭐, 이런 것들이 있는데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엔잡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아예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있고 생각했던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엔잡으로 이걸 하고 있다 저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엔잡은 말 그대로 N이야 N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엔잡이라고 하는 거야 주식으로 치면 은한 주식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걸 엔잡이라고 하는데 엔잡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부업의 개념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는 부업은 이래.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. 근데 이제 부업을 너무 오버해서 하면 은 이거는 과연 이게 부업일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부업은 이래. 너희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어. 뭐 회사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회사를 퇴근하거나 아니면 주말이나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고 있고 주말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하고 그리고 이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희는 일단 직장인이니까 그 부업이 너희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n 잡이라고 하면 그런 부업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작게 작게 큰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회사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내 여가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. 이 어거 시간을 다 포기하면서는 사실 못 버텨. 버틸 수가 없어.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부업은 딱요 수준이야. 그리고 고그 수준으로 하다 보면은 부업을 여러 개할 수가 있지. 그래서 n 잡이라고 하는 거고, 실제로 나는 n 잡을 하고 있어. 그리고 난 회사를 다니고 있진 않지만, 어쨌든 메인 잡은 그대로 두고, 틈틈이 n 잡을 만들어 가고 있어. 그럼 응. 도대체 왜 해야 되냐. 참 이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꼭 해야 되진 않아. 누구나 해야 되는 건 아니야. 강요할 강 수도 없어. 그리고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잡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해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기도 해. 근데 전혀 니즈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. 왜냐하면 난 그냥 회사에서 받는 급여 받고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다. 그건 당연한 거야. 근데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친구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슬픈 얘기인데 회사에서 좀 급여가 올라가는 속도나 물가 상승률이 좀 맞아 떨어지면 사실 그런 생각을 안할 텐데 항상 부족하잖아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가를 좀더 즐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또뭐 결혼한 사람 특히 애가 나오고 이러면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엔잡을 어쩔 수 없이 찾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지 그래서 뭐 엔잡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엔잡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. 어느 순간엔 더 많아질 것 같다. 그래서 엔잡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엔잡을 권장하는 거지. 그리고 내가 권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예전보다는 편하게 할수 있는 엔잡들이 많아졌어. 편하다 표현이 좀 그런데 예전엔 내가 무슨 이제 소위 말 알바라고 그랬지 알바. 어, 투잡을 뛴다. 투잡을 뛰려면 진짜 힘들었어. 정말 회사 끝나고 또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고정된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힘들었던 일이야. 그래서 정말 하는 사람들 대단했다고 생각해. 그리고 나도 투잡을 해봤어. 전에.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퇴근해서 강사를 하러 가고 그게 체력적으로는 참 힘든 일이거든. 그래서 지금은 N잡을 하기 참 편한 시대가 됐다. 왜냐하면 지금 요즘 유행하는 엔잡은 다 온라인에서 하는 거거든. 그리고 더 심한 건 초기에 한 1, 2주 정도만 투자를 하면 은그 다음엔 자동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엔잡들도 있어. 그럼 난 그런 엔잡들을 계속 찾고 하고 있고.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? 전에는 투잡하는 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수익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처음에 조금만 고생해놓으면 은 계속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하면서도 재밌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재미있는 걸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나는. 좀 땡기나? 더 얘기를 해줄까?